이 머리 갑자기 왜 심은 거야? <웃음> 나 성인한 담시어나밤 됐는데? <웃음> 지금부터 옷 벗고 바로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oh 씨야 옷 벗어. <웃음> 뭐야 너 벌써 바지 갈아입었어? 가자. 저희가 이제 수영장에 들어갈 건데 내가 모르고 옷을 안 챙겨왔어. 어떡하냐? 아나 바지도 없는데. 나바지반 아, 입고 놀아야 되나? 아 집에 빨래 없나? 여수에서? 응. 그다음에? 그다음죠 준호야. 어. 멋있다지 <웃음> 출발! 이거 핸드폰 전나 확인해 볼게 괜찮아? 오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긴 하0 하긴 하긴 하긴 이거는 긴0긴 하긴 1긴0 수영계좌해수영 못해 수영나도안는데 내가 봐줄게 아 나랑 민서랑 둘이 하는 거를? 응 이거 셀카야뒤로사줬 하나 줄 하면 해결 아, 너가 하나 점수 대결? 업하시고 <웃음> <심어봐시고. 웃음> <봐로> 준비 운동 하셨나? 준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줘, 나가. 하나 셋 타면 들어가요? 하나 셋셋 타고 바로 들어갈 거 아니면 셋하고그냥 <웃음> 아, 해! 아니까. 그러니 하나, 하나 셋 타고 셋 들어갈게요. 하나 둘셋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하나 둘 셋. <웃음> 아 좀. <웃음> 와 이거 뭐야? 나 잠수, 답수, 나 잠수 해. <웃음> 나 사분에. 뭐요? 응. 오케이 나 빨빨. 아니 상황이 너무 웃겨. 웃어도 <웃음웃음> <웃음> <우서도> 진 <쉬는> 거야. <웃음> 내기 네할 거예요. 아진 사람 고기 꾹기. 알... 우서도 진 거야. 우서도 <웃음> <웃어도> 진 거야. 제가 <웃음> 아, 체크, 체크 좀 할게요. 할게. 아 뭐해? 뭐 아니, <웃음> 아, 체크하는데? 아 뭐해? 하나. 아, 아, 아, 빨리요. 아 빨리요. 아 웃기기, 없... 아, 웃기기 반칙이지. 그니까. <웃음> 웃기기 뭐야? 원숭이야 뭐야? 하 하나. <웃음>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뭐해! 안 들어다! <들어왔잖아. 웃음> 아, 나왔어! <웃음> 뭐하세요 와, 뭐? 같아요? 우와. <웃음> <웃음> 아 다시에 <해>, 진짜 제대로. <웃음> 아니 이게 웃겨서 웃겼어. 아니 보여, 니가 이게 올라아 그래? <웃음> 어. 너내 머리 씹었지? 와, <웃음> 내 머리가 갑자기 왜 씹은 거야? <웃음> <자꾸> 왜 <씹냐. 웃음> 이거 옷이... 이거 원래 옷좀 목이 늘어났나, 준호? 어? 원래 이렇게 옷이 늘어나 있는 거야? <웃음> 아니, 때마다 물 그런 거야? <웃음> <웃음> 나밤 됐는데? 안녕. <웃음> 리카는네리카 <편리칸대네>, 편리칸.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알냐생겼이지라라라라바바바 <웃음> 어서오세요 오 펜션 주인님이신가? <웃음> 저희 세 명에서 이 넓은 펜션을 수 있습니다 <웃음> 이하가 있으니까 좀 좁은 것 같기도 해요 아라네아 <라라라> <라라라> 아, 여기 침대가 하나 더 있네? 그리고 테라스는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이뻐서 그런지 조금 아쉽긴 한데 저기 무인도가 하나 있네요 음, 아. 여러분 근데 저거 좀 재밌는 사실 저기 있는 게다 무인도래요 저는 실제로 무인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놀람이> 재밌다, 아, 야, 근데 이, 이 모자도 좀 재밌어 야, 너는 항상 요리를 해주는 거나 여행에 오면 요리해주는 남자, BY. 아, 준 아우, 나 아, 무 아, 아, 아, 아, 어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근육이야. 그러면 아, 아. 오. 오... 오... 잠깐만... 엥? <웃음> <웃음> 빠진 거지. 어, 모르겠어. 어, 좋겠다. 아, 준호야, 그냥 아무 노래나 틀어라. 너 요리 잘하는구나. 최연석, 최연석도 노래 내네. 지금 위에서 뿌렸구나. 응, <웃음> 야 이거 햄이 너무 많아서 좀 조절하려고 뺀거지 야아 안좋은것도 다 뺏어 아햄 이거 안좋은 부위들이야? 안좋은 부위들 다 뺀거구나 이렇게 아, 괜찮다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거? 해초리야? 젓가락이잖아 이마 이게 뭐 젓가락이야? 이가락이야맞 우와 <준우야야>! 왜 음. 저녁 준호야! 응우 친구 B Y 가다만들어줬고요 간단하게 먹고 저녁때 바베큐 파티를 즐길 예정입니다 그냥 배고프가 나 빨리 밥 먹어야 돼아 그래? 그렇답니다 오오. 힘든 싸움이었어? 응한번 먹어볼까? 자, 먹어시다 맛이 어떤가요? 아무다 했잖아 맛이 어떤가요? 이거 맛있다 응? <웃음> 지 <앤지> 마세요 알았어 <웃음> 맛있니 맛있어요. 맛 맛있어요. 바닥 어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